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지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또 상승을 해줬던 업종이 바로 이 AI 체폭 관련주죠. 여기 주식채널에서도 계속 연이어 강조를 했었던 이 AI 체폭주들이 오늘도 역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체폭 AI 관련주들 또 신규로 또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브젠 AI 기업용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신규 상장 주고 오늘 상장하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는 오브젠이었고 또 구글이 문자를 음악으로 만드는 인공지능 AI 뮤직 LM을 개발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어 지니뮤직, n h m 박스 어, 이런 종목들이 오늘 이제 동,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I 자만 들어가면 어, 거의 뭐 상승하는, 뭐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AI 체포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 먼저 특징은 어, 이 AI 관련 주들의 평균 PBR은 4.03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오브젠, 코난이, KTCS 상한가를 가면서 거의 뭐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또이 배경이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종목은 이제 신고가를 쓴 종목들, 코난이, KC, KT, KTIS, 솔트룩스, 브리지테 셀바스, 시랩 이런 종목들을 이제 상한가를 쓰면서 전 고점까지도 이제 뚫었던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 대부분 안찍히는 기업들이 있지만 실적이 나와주는 기업들 보시면 KTCS 퍼 11배, KTIS 8배 그리고 쭉 보시면 어, 드림어스컴퍼니 8배 뭐 이런 낮은 퍼에 거래되고 있고 또 PBR이 낮았던 종목들 KTCS 대표적이죠 KTIS 0.5, IWIN 0.9 0.92, 1배가 안되는 종목들이 대거 2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을 보시면 이제 코나니가 2천억대에서 이제 5 9 0 0억대까지올라가있고 CS1800억 와이더, 와이더 플래닛 500억대 800억대, 1000억원대 뭐 요런 수준에 있는 종목들 지수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이런 중소형주들 아주 뭐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 종목들 한번 차트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T-CS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114 유통 또 컨택센터를 하고 있는 KT의 자회사죠. 아주 좋은 흐름을 계속 연이어가고 있는 KTCS 와이더 플래닛 오늘 이제 201선을 살짝 이제 터치를 했습니다 예, 광고 플랫폼 AI 기업입니다 코난이 뭐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항공, 항공 우주와 또 고장수명 예측 시스템 AI 관련돼서 신규 어,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으로 다시 한번 이제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솔트룩스 어 침곡가를 쓰면서 뭐 연일 급등하고 있, 있습니다. 브리짓테 셀바스 시랩 아이원 어, 자회사죠. 프로닉스 인공지능 센서 기술이 부각되면서 오늘 200일선을 뚫으면서 지금 상승했던 아이원, NHN벅스, 지니뮤직, 얘는 이제 200일선을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얘는 인포뱅크 AI 기반 얼굴 인식 관련된 기업이 인포뱅크입니다. 브레인즈 컴퍼니. A.I. 클라우드 관련해서 연일 이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K.T.I.S. 신고가를 쓰는 비트 나인 유엔젤.